네, 예, 안녕하세요. MD용이고요. 지금은 좀 놀고 있습니다. <웃음> 뭐냐면, 예, 이거 한번 보이시죠? 이거 저희가 뭐 전자현미경, 뭐 현미경이라고 하긴 민망하고요. 전자확대경, 확대경인데 어떤 분이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뭐 스펙상으로는 1200배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1200배는 택도 없고요 음, 실제로 자리를 가지고 테스트해보니까 대략 200배 정도는 확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큰 화면으로 옮기면 크기도 보여요 저희가 오늘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양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은 나실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양파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신 적이 있죠 오늘 그거에 도전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런 걸 샀어요. 이거는 뭐냐면 동물 표본입니다.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동물 표본. 이거는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순수히 재미로 산 거예요. 동물 표본이고, 그냥 50개 정도의 표본이 들어가 있어요. 네, 중국말로 써 있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꺼낸 표본은 뭐 같아요? 네, 초점잘 맞춰줄까? 보일까요? 이것도. 확대하면 보여. 화면이 작아서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확대하면 내부까지 보이더라고요. 뭘까요? 뭐 같아요? 껍질? 이거 뭐냐면 적혈구예요. 사람의 적혈구. 자, 저희가 이제 양파 껍질을 준비했고요. 양파 껍질을 보려면 첫 번째 문제, 질문. 왜 모든 나라의 학교에서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할 때 양파 껍질을 이용할까요 알고 계신가요 잘 보여서 입니다 왜잘 보일까요 <웃음> 원래 동물의 스든 생물이든 세포라는 거는 딱 채취를 해 가지고 현미경이 딱 놓으면 완전 헬이에요 왠지 알아요 몇백개 세포가 겹쳐있어 아. 겹쳐 있어가지고 세포 밑에 또 세포, 또 세포, 또 세포, 또 세포. 그래가지고 세포 하나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양파의 속껍질은 단한 장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어... 아니요. 그래서 관찰하기가 편해. 게다가 양파는 구하기도 편해요. 근데 이 양파를 그냥 현미경에 넣으면 관찰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한겹이잖아. 네. 너무 투명해. 어... 안 보여. 어... 그래서 세포를 관찰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염색약을 써야 합니다. 갑자기 과학강의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식물세포랑 동물세포의 염색체가, 염색약이 틀려요. 염색은 어딜 염색이 되냐면 세포의 세포막과 그리고 핵이 염색이 돼요 식물을 염색할 때는 요거 아세트산 카아민이란 염색약을 씁니다 그리고 동물을 염색할 때는 동물세포를 염색할 때는 메틀렌블루라는 약을 써요 메틀렌블루는 집에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세요 뭐냐면 열대어 백반병이나 백전병이라는 병이 자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물갈아 줄때 파란약을 탁 파란약 그게 바로 메틸렌 블루입니다. 모르셨죠? 알고 있었나요? 어, 네. 난 이런 걸왜 알고 있지? 네. 어? <웃음> 네. 하시네요. 예. 네. 그러면 한번 염색을 해볼게요. 염색이 잘안 됐어요. 핵만 살짝 염색이 됐고 요 여기 까만 거 보이는 거 있죠? 빨간색으로. 네, 이게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 염색은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작아서 화면이 작아서 잘 안보여요. 이게 양파 세포고요 여기 염색 빨간 점 있죠? 저게 바로 양파의 핵이에요. 자, 지금은 이 현미경이랑 PC 화면을 연동시켰습니다. 여기 5핀 잭이 있는데요. USB 카메라로 사용한거예요이 현미경을 그래도 양파 세포가 잘보이고요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빨갛게 염색이 된 동그라미가 양파의 세포핵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염색체라는 얘기? 세포에서 염색체라는 건 뭐냐면 염색약으로 생물의 세포를 염색을 했는데 아 이상해. 저건 분명히 세포핵은 아닌데 염색이 되는 안에 찌꺼기가 보였어요. 앞자들이 보기에. 근데 그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거예요 그건 언제냐면 그 DNA라는게 발견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으라고 할 과학자들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염색체라고 붙였어요. 그게 바로 d n a 예요 세포핵 안에 있는 실제로는 지금도 세포핵 안에 핵막이랑 DNA가 염색이 된거예요 보이나요? 뭉개진거 이런게 염색체예요. 근데 염색체를 보려면 더 좋은 배율의 현미경이 필요해요. 아 그러면 지금 이걸로 몇 배까지 된다라는 건 아직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대략 감으로 잡아보면 300배 정도? 화면으로 아. 보면, 몇 배인지 알 수가 없죠. 사람의 적혈구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게 쉽진 않아요. 적혈구 가루 같은 게 보이죠? 네. 네, 저게 사람의 적혈구에요. 사람의 적혈구까지 보일 정도면 거의 600배까지 나오는 해상도의 현미경으로 봐도 돼요. 그리고 제가 확대경이라고 했는데 살짝 확대 비율이 낮은 현미경 정도, 현미경 수준의 해상도가 나옵니다. 어떤 현미경이냐면 우리 학교 다닐때 썼던, 교실에썼었던 광학 현미경 수준의 확대는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정도로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나 집에는 2000배 현미경이거든 음. 집에 그런거 하나씩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또 <웃음> <웃음> 아무거나 하나 꺼내볼까요? 아 요거 요거는 영어로도 써있네. 버터플라이 레그. 나비다리 래요 나비다리 한번 봅시다. 예, 다리, 나비 다리에 털이 있었네요.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언제 또 나비 다리 털을 보겠습니까? 하나 뚜꺼냈어요. 이건 뭐냐? 어 허니비워커, 이건 꿀벌 다리래요 주로 이 표본에는 곤충의 다리들이 들어있군요. 자, 이거는 꿀벌의 다리입니다. 예, 꿀벌의 다리고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럼 여기는 뭐 빨간 것들이 있네요. 이건 뭘까요? 이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동물의 어떤 동물의 지방 세포의 절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미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기 좋게 염색을 한 거예요. 아, 아 그럼 뭡니까 이건? 머리다. 모기 입이요. 아 입이에요. 아 이게 모기 입이에요? 응 보고 싶었어요. 모기 입은 모기의 입이랍니다. 이걸로 여러분의 피부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일까요? 이게 입일까요? 두꺼운 거겠지? 위에 거? 어떻게 찌를까? 저걸로. 이걸로 찌르나? 자, 모기의 입이랍니다. 속 손은 괜찮네요. 이거, 이렇게 현미경을 가지고 잠깐 동안 놀아봤습니다. 이게 재밌게 놀려면 이게 필요하네, 진짜. 저거 산게한 1년 된것 같은데. 찾아봐야 되겠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두 번째 현미경에 대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촬영을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현미경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 무슨 집에 현미경이 있냐고 해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웃음>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집에 이런 거 하나씩 다 놓고 살아야지 아닌가? 이거는 어우 박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 2년 전에 상자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돼 있고요 2년 전에 구입을 한 거예요 물론 타오바오에서 샀고요 이런 게 있어 막 사진이 정상 혈액 비정상 혈액 이게 뭐냐면 이거는 장난감이 아니라 혈액 검사할 때 쓰는 아주 전문가용은 아니에요 준 전문가용 수준이라고 하면 대학 실험실에 있는 수준?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 보건소에 있는 수준 보건소에 있는 수준의 그 광학현미경입니다. 보통 이거 광학현미경이라고 하고 정확한 용어로는 아마 이게 편광현미경일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편광현미경이고 이거는 이 안쪽에 관찰 대상으로 향한 그 렌즈를 대물렌즈라고 해요. 대물렌즈 대략 보니까 음, 네, 10배, 20배, 40배 해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대물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한렌즈라는 게 있어요 대한렌즈 두 개의 렌즈로 구성된 광학 현미경이고요 최대 배율은 약4 어, 곱하기 10, 4 곱하기 한 20배 하면 광학적으로는 600에서 800배 정도 확대가 되는 현미경입니다 그리고 600에서 800배 확대시키고 전자적으로 또두배를 증폭시켜버려요. 최대 12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현미경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뭔지 아세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의 적혈구입니다. 샘플이 제 거예요. 조금 전에 제 몸에서 혈액을 채취를 했고요. 아, 혈액채취 샘플그 이건 혈액을 채취하는 바늘이에요. 이 바늘 끝에 보이시죠? 이걸로 혈액을 채취를 했고요. 다시 절꼽자 네,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렌즈 닦는 게 있고 그리고 나 이거 용어 몰라? 무슨 슬라이드인가? 슬라이드 맞네. 마이크로스코프 슬라이드 유리판에 관찰하는. 그리고 조금 전에 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한번 관찰을 한 거예요. 오, 이쁘지, 어? 네. 되게. 내 혈액, 내 적혈구는 동그래. 보면 요 동그란 거 있지? 음. 동그란 게이 제가 제 아는 성식선에서막 떠들어 볼게요.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그걸 담고 있는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액의 네 가지. 네.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백혈구, 혈장. 어, 적혈구 같은 경우는 그 해모글로빈이라는 게 들어있죠? 네. 염록체랑 거의 구조가 비슷해. 식물에 있는. 네. 그래서 각몸 안에 세포들에게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났을 때 혈을 응고시켜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을 잡아먹어요. 세균이란 건 박테리아, 박테리아예요. 진액 생물.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균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원액 생명이라고 부르고 세포, 생명체에 필요한 어떤 세포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포막도 없어요 세포질도 없고 단순히 DNA만 가지고 있어 혼자서는 전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생명체의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증식을 할수 있는 걸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바이러스는 이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보려면 전자현미경이 필요해요 질문 들을 것같아 가지고 이 현미경으로는 바이러스를 못 본다. 못까지볼수 있다? 진액 생명체인 박테리아까지 볼수 있어요. 이 동그란 것들 있죠? 네. 동그란 거는 저도 이제 그 생물학자나 의사관이니까 추정. 적혈구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뭉쳐져 있는 거 있죠, 이거? 근데 안 움직이네. 굳어서 그런가, 벌써 내 피가? 얘는 두 가지로 추정이 돼요. 적혈구가 뭉쳐져 있거나 아니면 백혈구로. 그리고 혈소판 같은 경우는 이걸로 볼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 피네요. 아, 제 적혈구는 다행히 동그랗습니다. 오늘은 그냥 재미로, 순전히 재미로 광학현미경을, 제 집에서 쓰고 있는 광학현미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학현미경 말고, 이제 요것도 광학식이지. 약간 아래쪽 대물렌즈는 있어요. 네. 네. 요 전자 확대경. 확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몇 가지 관찰을 시도해 볼 거예요. 얼마나 볼수 있는지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거는 보이나요? 네. 저거는 정체를 알수 없는 식물의 줄기예요. 저도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예쁘네요. 보도 예뻐요? 보도 그럼 이거를 제 혈액을 치우고 혈액 아까 음. 보고 싶듯이 네. 저의 피입니다. 먼저 어, 진짜 현미경으로 이 정체를 알수 없는 식물의 채관을 관찰을 해볼게요. 아, 식물의 줄기를 관찰을 해볼게요. 관찰이 가능할까? 너무... 관찰 대상이 너무 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 어 이건 보이려고 해. 이거는 그 유채꽃의 꽃가루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도전해볼게요. 자, 보일까? 과연? 아, 지금 대표님 혈액이에요? 응, 음, 혈액이고요. 이거 안 보일 것 같아, 내 생각엔. 이것까지는 안될것 같아. 네. 이거 가지고 관찰이, 혈액의 적혈구까지는 네. 관찰이 안 되네요. 네. 그러면 반대로 요유체꽃가루를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혈액 실패. 혈액이 보이면 안 되지. 요 정도로 보여요, 유체꽃가루 아. 워낙 작은 것보다 유치꽃 가루라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 정도까지는 보여요 대략 하면 제 예상으로는 대략 배율이 200배? 그 정도로 추정이 돼요 대물렌즈에선 30배나 40배 확대를 해주고 그 전기적으로 디지털로 또한 8배 정도 확대를 시켜주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판매 페이지에는 1200배라고 써있는데 뻥인 것 같고요. 뻥인 같죠? 제일 낮춘 걸로 해도 이렇게 보이네. 이거는 아마 전해지도 잠깐 봤는데 토끼 같은 동물의 정소로 추정이 돼요. 정소로 추정이 되고 이거를 제일 높이면 너무 높아져가지고 관찰이 오히려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잘 안보이는데 또 이쪽으로 보면 잘 보여요. 화면 같은 경우는 억지로 확대를 해놓다 보니까 오히려 해상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는 화면 같은 경우는 찾는 용도고 실제 관찰할 땐 접안 렌즈를 통해서 접안 렌즈가 이쪽에 있습니다 보이죠? 접안 렌즈를 통해서 관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오히려 이걸로 관찰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한번 볼까? 오! 훨씬 좋지? 더잘 보여 이거 보면은 토끼 같은 동물의 정소가 맞는 걸로 추정이 돼요. 형태로 봤을 땐. 이런 게 있고 또 피는 동그라쳤네요 그러네. 아니면 워낙 말라붙어서 그럴 수도 있죠. 어... 초점 맞은 거예요. 음 닭피는 이렇게 생겼네요. 사람피보다 아까 내 거보다 알갱이가 작다. 이건 아니요, 닭피라고 뭐야? 합니다. 아. 닭피? 닭피 저기서는 안 보이겠지, 당연히? 여기 네. 한번 가볼까요? 닭피 에이. 안 보이지? 안 보이네 그냥 에이. 그냥 뭐 에이. 이거는 타오바오에서 돈을 주고 구매한 샘플에 들어있던 그... 휴먼 블러드 아, 사람피라고 하지 않지? <웃음> 인간 혈액 샘플이에요. 적혈구 보이고요. 아까 관찰했던 제 샘플과 굉장히 크기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해요. 우리가 관찰을 잘 했던 거야. 네. 야, 그럼 이거 혈액 안에 적혈구가 보이는 정도네요. 이게 대략 한 7, 800배 확대된. 네. 광학현미경은 제일 좋은 게 아마 이론상 제가 알기로는 2,000 가까이, 2,000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엄청나게 비싸요. 적당한 가격대에선 제일 가성비 좋은 게 제가 알기로는 600배. 안팎. 요걸로는 잘 보면, 네, 아까랑 비슷해. 가루가 보여요. 가루처럼 보여요. 혈액이. 이거 대략 200배가 많네요. 확대. 200배. 그리고 요거 컴퓨터랑 연결했는데,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USB로 화상신호를 받아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USB로 화상신호를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아무거나 깔면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물고기 알이라고 하고요 물고기 알이 이렇게 생겼네요 네. 물고기 알 내부에 어떤 조직들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걸만 주력으로 하는 건가요? 우린 주력은 이거 이거는 나의 장난감. 아, 자랑. 응, 자랑. 아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란을 보면 아마 더잘 보일 수도 있어요. 오. 어, 더잘 보이네, 이게. 잘 보이네. 훨씬 잘 보이네. 물고기 알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알갱이, 알갱이가 큰 샘플은 보기가 더 힘들어요. 이걸로 보니까 물고기 알은 이 제품으로 보니까 훨씬 잘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미를 보겠습니다 개미랍니다 우리 이거 우리 지금 상품 올린 거오우 오, 보기 편해 확실히 죽은 개미 같은 경우는 집 주변에서도 구하기가 쉬운 재료예요 요거는 조명을 위에서 쏘기 때문에 저는 개미 같은 거를 관찰하기가 더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조명을 아래에서 어요이 빛이 개미를 통과한다면 잘 보일 것이고 통과를 안 하면 또 아까처럼 까맣게만 보이겠죠? 이건 혈액 보는 용이야 가만히 가만히 가만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이가만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 굳이 여러분들의 피를 보고 싶다. 그럼 이게 필요해요. 피, 피를 보고 싶다. 네. 피가 보이면 적혈구가좀 세포 중에서도 작은 건데 사람 세포는 웬만큼 다 보이겠다. 오! 얘도 이 정도로 보이네요. 이게 개미의 입인가 봐. 오! 제일 작은 걸로 했는데도 이렇게 보이네. 개미 안에 뭐 동그란 것도 있어요? 뭘까요? 배를 높여볼까? 낮춰야 돼 어. 개미 장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개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개미 뱃속을 보고 계십니다. 뱃속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추정이야. 이게 뭘까요? 개미 뱃속에 뭐 동그란 세포 같은 게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이건 확대가 많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보기는 힘이 듭니다 세포 보는 용도예요 개미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전자 확대경을 가지고 얘 성능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질문이 몇개 들어왔어요 뭐 섬유 조직을 볼수 있냐에서부터 섬유 조직은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몇 배가 확대가 되냐 뭘볼수 있냐 그래서 한번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얘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되잖아 그래서 진짜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와서 서로 비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런 걸 집에 하나 장만 하라고 <웃음> 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네. 내피 볼거 아니면 네수고했습니다